자, 이제, 파로 가져가지고, 타로 예. 가져가지고, 우리는, 음? 이 난간이라든지 이런 명제를 해결하는데, 네. 우리가 영혼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죠? 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수리사주를 일방적으로 상담할 때는 우리 그렇게 상담했는데, 타로 카드는 그게 아니잖아, 그제 타로 음. 카드 올 때는 어떨까? 아까 전에 우리 네 가지 한 풀로 봐요. 음. 자첫 번째 우리는 난관의 문제, 두 번째는 네. 갈, 갈 길의 문제, 세 번째는 인연의 2년 문제, 문제. 네. 진행. 어, 할 일을 진행. 어, 진행 이런 것이 우리 네 가지 문제인데 음. 이 크게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다. 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명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카드 초이스도 그냥 뽑아봐 해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명제를 선택하면서 명제를 선정하면서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을 다 읽어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뭘까? 음. 음. 자 그래서 이 난간이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상담 어떻게 우리가 명절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좋을까 어렵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 어렵다 우리는 어떤 말이 가장 좋을까 여기는 종류가 다 나눠 놨잖아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여기 이 카드를 돌리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드 돌려야 되는데 편안하게 주고 <웃음> 갈게 <누가 할> <웃음> 되는지 지금 카드를 어떤 카드를 돌려 어떻게 돌려야 되기? 어, 어? 아, 그래, 이 카드를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카드잖아. 카드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명제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무슨 카드를 돌릴 것인가? 그렇게 무슨 카드를 돌릴 것이며 이 사람인데 그것을 충족했고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 데 어려움이 왔다. 걸터. 그, 그, 저, 저 뭐야, 그, 그, 돌리는 카드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돌리는. 아, 명제가 선정돼야 카드가 놓지. 그렇지. 그렇게 명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지. 어, 그럼, 러면 <웃음> 업장카드가 있습니까? 업장카드를 돌려야 되나? 아니지. 그런 거. 카드 돌리는 거는 나중에 하고, 명제를 선정해야 카드가 돌리지. 명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좋은가 한번 보자. 어. 자, 지금부터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자,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한번 보는 거. 음. 그러면 올해 신수가 어떨까? 이것을 한번 보자. 그, 그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겠나? 올해 올해 신수가 좋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오전에 일찍 오는 사람은 올해 얼마나 신수가 좋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올해 신수부터 이제 풀어가는 카드가 신수 하게 되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아, 3, 4, 5, 7, 8, 9. 뭐. 3, 4, 7, 8, 9.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오게, 일찍 오는 사람들은 폴려고 연말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아, 내년 신수도 한번 보자는 거고. 그쵸? 그러면 중간쯤 오게 되게 되면, 아, 몇 달에 좋은 일 생길 것인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제 손님이 왔는데요. 내가. 요 3, 4, 5, 6, 7, 8, 9, 6을 이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풀어보려니까, 뭔지 여기서 확, 맥키닝이 나오더라고. 아, 그거 오늘, 아, 오늘,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다음 시간다 해결해줄게. 아, 자, 난간에 쳐인 사람은, 어려움을 풀기. 언제 해결해줄 것인가? 요것만 딱 있으면 끝나. 그럼 한번 보자 할까요? 보자 하면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거야. 이거는 문은 다 열린 거야. 자, 두 번째. 내갈 길. 갈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제나뭐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그래? 기존의 카드 덮어놔 놓고 행동심리 갖고는 아무게 없어 그래서 이거 천부인 타로 카드가 위력적인 그것을 있는 것은 우리는 데갈 길일 경우에는 어떻게 카드를 확깨 놓고 하는 거야 팔감문 카드를 갖고 팔감문덟장 카드를 갖고 쫙 펼쳐놔 놓고 자 한번 자 보세요 자 훑어보고 니네 맘에 드는 거 한게 골라봐 그런거지 그러면 지갈 길이 바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나머지 상담하는 기법은 나중에 배울 거잖아 음, 그렇죠 음. 자그 다음에 우리 인연 인연을 푸는 거야 인연은 여러가지 있는 거지 부부 사이에 인연 이성간에 인연 뭐그뭐사별의 인연 동업의 인연 바람의 인연 뭐 온난 어? 그뭐 인연, 인연, 인연, 음. 뭐 인연들이 다 있는데 이 인연들에 대해서 우리는 풀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지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살이에서 다 이제 풀어주게 음할 것이지만은 자 예를 들어갖고 단순하게 해보자. 우리가 한 50대 정도, 40대 말에서 50대 정도 해가지고 남자 사주가 탁 갖고게 되면 이거 자기 남편 사주가 아일까? 남편 사주가 아일까? 그걸 모르고 우리 사주품 안된다이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그 80% 이상은 처음부터 남편 사주 없어. 그럼 미리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인생 살이를 만사를 다. 알아야. 그 인생 만사, 인생 만사를 다알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부터 좀 이따 풀어줄 거아니자 그러면 이인연들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상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만 그 사람이 좋아 그저 사람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그 사람이 내 인연입니까 엄지입니까 이게 무조건 아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거 풀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을 풀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인 것을 풀어야 되는데 상대 거를 알려고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풀어야 돼그 사람이 이때까지 나에게 행동해 온이 반응 습성 습관 이, 어식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풀어야만이 돼. 그렇잖아. 그래서 다풀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 심리 분석법이다. 상대 심리 분석법.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할일, 할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거다, 그제.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소, 이런 장사를 하고 싶소, 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소. 이렇게 하기 이것이 내인데 맞아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라는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것이 내인데 이 사업이 내인데 인연이 맞는가 이 일이 있는 게 맞는가 이 일이 내게 어떻게 운명적으로 좋은가 이것을 타로카드가 딱 돌려 보면 되잖아 그럼 난 사업을 풀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3,4,2,7,8,9로 푼대 했잖아. 참. 이런 분야에서 이런 종류로서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풀으라고 오답을 이래치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의 세계 속에서 우리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을 잡고 풀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간심법이에요간심법 응. 어. 간심법. 상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상대를 마음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심법이에요 간심법이 그런데 간심 간심법. <웃음> 통이 아니고 심이다. <웃음> 통하고 심하고 합치면 심통이라는 거다. 아,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 간식 간식 법을 이사를 아니다 저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거 거야. 너무 알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장단을 받쳐 줘야 돼 그렇게 정말로 모르는게 없어 그렇게 저게 벌써 심심통을 아는거는 엄청나요 <웃음> 방금 그 드라마를 <웃음> 보면그왕이가신법관심법에서자 나... 관심법, 이게. 이거... 그 아니. 또 제가 이... 제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 아,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돼. 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카드를 돌려야 될 것이 그걸 알아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점치면 안돼간심법 그거는 사람 망한 거야. 우리는 감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카드가 두종 다섯 번을 돌려야 된다고 하면. 다섯 돌번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5번을 먼저 돌리갖고 찌를 것인가, 3번을 뒤로 돌리갖고 찌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 푸는 것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관심, 그런 거 하지 말고. <웃음> 이게 세뇌돼갖고 이상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카드가 세 종이 있다면, 세 종이 순부가 1, 2, 3이라고 하게 되면, 1번 대신에 3번을 갖다 먼저 풀고 아까 지에연육법기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순분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사람을 많이 문을 요구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도출 될 것인가 를 먼저 풀어 내는 거야 그것이 카드의 묘미 라는 거다 그것의 이유적절하게 이 변화 변화무상한 논리에 의해서 이 완벽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근데 아, 그 똑바로 봐야지. 그렇게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간식 부으면 지 마음속에만 반복로 마음 봐야지. 와, 자꾸 끝으로 조디로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 그때는 조디고 바른 말은 말이고, 용어는 화를영화는 본을 열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카드를 돌릴 때 어떤 순번대로 돌릴 것인가? 이것을 내가 캐치를 해야 돼이 음. 사람인데는 어떻게 돼? 3번 카드를 먼저 돌리고 뒤를 돌려야 될 것인가 1번 카드를 먼저 충분대로 돌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캐치하는 거예요 음. 음. 그렇게 선생님 일본에서 음. 9번 카드는 숙명, 음. 업장, 진로 뭐 그런게 다 되어있는데 3,4,5,6,7,8,9 다 되어있잖아 다 되어있는데 어느 카드를 이 사람인데 적용해 갖고 풀어낼 것인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커가그 사람한테 뽑아야 뽑아라 그래안 됩니까? 아서커가 뽑은데 석장을 음. 뽑는, 뽑는 게 있고 넉장 뽑는 게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몽땅 다 이렇게 뽑는 게 종류가 다 있다는 거다. 아. 자, 여러분 삼소리 실파구는 석장을 뽑은 거한 번, 넉장 뽑는 거한 번, 다섯 장 뽑는 거한 번, 여섯 장 뽑는 거한 번,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이렇게 뽑는 거야. 이거는 카드의 개수에 개수, 개수 중에서 어떤 카드를 뽑으신가 심심통을 뽑으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의 카드를 갖고 뽑아야 되는 거야. 아. 알겠지? 응. 그다음에지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인간 카드를 갖고 지금 행동하는 거이 카드를 갖고 뽑는 것이고 응. 외부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기신 카드를 놓고 뽑는 것이고 응. 옆에서 바람잡이들이 있는 많을 때는 인형 카드 갖고 쫙 아, 뽑는 거야. 이해가 간다. 맞아요. 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카드 섞고 아, 갖고 네. 뽑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아. 카드 유형에서는 아. 기운이 좀더 아. 다르고 그그 응. 그 순번을 우리는 관심택이라는 것은 응. 자. 인간 카드가 먼저 올 것인지 귀신 카드가 먼저 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차단되는 것이 관심이 다관심을 갖다 말로 조지로 하는게 아니고이조가아니들 응, 응, 응, 조지가 니고우는 응. 판단에 보아라는 거다 응. 그렇게 머릿 속으로만 봐 가지고 이 순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바꿀 것인가 중요한 거야 인형, 인형 카드의 그 응. 그림에 이렇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음, 그림 카드 계이가갔다 아, 그렇지. 그 카드를 갖고 선택해가지고 그 카드 중에서 석장 넉장 다섯 여섯 일곱 여 장까지 순번을 막 바꿔가면서 이것이 관심이라는 거다. 순번을 막 바꿔가는 거. 그렇지. 우리는 단계별 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인지, 그렇지. 문제인지, 문제인지. 그렇지. 그거는 미리 구해야지. 그거는 명제 설정할 때 정해져 있는 거야. 다 지금 동원 없습니까? 다 네? <웃음> 사심통, 다심통, 다심통. 이다다 다. 아 다, 다, 아니. 아, 그아 아, 그거는 그런... 없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아니, 거기만. 전경이 없어요? 아 그게 보면아고얼 알면 다풀그데 그것만 알면 되는데 도도놈인데 이 칼을 줘야 되는데 무슨 칼을 줘야 되나? 예. 네. 자 아이고. 우리는. 자, 이런 걸 한번 보자고. 음, 여러분들은 음, 이것을 배워야 음. 돼요. 이런 큰 고목나무가 있다. 음. 음. 이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음. 이 고목나무, 고목나무를 어디에서야 가장 효율적일까? 음? 이큰 고목나무 한개 있어. 이것을 어디에서야 가장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여러분들이 음, 생각하세요? 예? 기둥 하는 데 쓰고 여는 기둥 쓰고 여는 책상? 여는 책상하고 쓰고 매트리스. 저는 매트리스에 쓰고 <웃음> <진짜>. <웃음> 그러면 벌써 <웃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가르쳐 주겠지만 은 <웃음> 여러분은 답이 하나도 없어 이 나무를 가지고 예? 이 나무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요? 이거다 어, 어. 그럼 벌써 다읽어보라 재배해야죠, 네? 벌써 재배 해야죠, 거기 네? 버섯 재배한다고? 재배. <웃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만 이거만 가지고 벌써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읽어본데. 네. 그래서. 응? 음? 어, 너어게 쓴다고? 네. 아, 천만들지 고무나무라잖아, 음. 고무나무. 고무나무대데 고목도 있고, 아무거나 다 했다. 고목, 고목. 고목, 고목. 기둥도 쓰어 판자도 쓰어 뭐, 이렇게 색깔도 쓰어 뭐, 공략있지 그래서 뭔가 이룰라하면 사람에는 어떻게 자기의 필요한 대로 가게 돼 있어, 요 생각대로. 생각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낼 때 카드가 얼마나 신비묘하게 진행되는지 안다. 자 그러면 이런 카드가 이제 진행, 진행되게 진행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은 뻔해요 수리사주에서는 내가 우리 주기를 풀어줬지만 은 지금부터는 인생살이를 풀어주는 거야 인생살이는 이 타로 카드는 나이에 따라서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과학적인 현실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인생 사리를 푼다. 자,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제일 처음 접목하는 나이가 보통 한 15세부터다. 15세부터. 15세부터. 그러면, 어, 15세부터 카드에 우리가 맛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한 네. 3학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딱 15년으로 나눠봐요. 카드에서는 원래 14년으로 나누는데 15년으로 됐었다고요 30, 45, 60. 여기 에는 꽝, 여기 밑에도 꽝. 그러면 이게 이게 딱세개밖에 없어. 하에서물러 오는 것은 딱세 개밖에 없어. 세 종류. 15년. 여기 음. 30년년? 30년. 30년, 45, 60. 15, 60. <웃음> <웃음> 자,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는 아 씨. 재미가 없어서 못네 음. 자, 그러면, 연애, 그 어, 결혼, 연애. 어, 재물은, 음. 이, 이런 것만 해. 아, 그런 나이에 오는 음. 사람들은? 이거는 진로. 음. 이것밖에 없어. 타로카드를 물어오는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 음. 아, 그 음. 15에서 30살 사이에 오는 음. 사람들한테는 음. 이런 아, 그것밖에 음. 없어. 이 시기에는 음. 뭐가 있을까? 직장 문제겠죠. 뭐, 이거는 돌싱, 돌싱, 아, 돌싱. 결혼, 미, 그 노총각, 어? 미결혼, 그 다음에 직장, 사업, 장사, 이거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결혼, 미결혼도 있지만, 여기는 이혼도 있대, 이혼, 도있다 이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 이때는 니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업장사하고, 재물, 돈, 부동산. 그 다음에 자유준형 것은 인연이다, 인연. 인연. 타로카드를 묻는 사람은 여기, 요것이 태반이 또거다 요거 해 갖고 여러분들은 기술은 어떻게 더 세밀한 기술은 수리사주로 전환을 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뻔하잖아 물어보는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제 설정하는 데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 수리사주에서는 단계별로 딱 풀어놨지 그거는 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게 돼이 브로드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연애 결혼 이것이 최고 성격 뭐 이런게 제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결혼 못한 사람하고 사업장사하고 여기는 인연에 의해서 쪽박 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이때 오는 사람들이 좀다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파로 카드 갖고 모든 것을 해결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류 대상적이다 이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인데 명절을 설정할 때, 우리는 너무 간단한 거잖아. 요이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연애 결혼, 직장, 뭐 이거, 이때는 어떻게, 결혼 못한 거, 사업 장사하는 거, 이때는 인연에 엮여갖고, 망하고, 흥하고, 뭐, 고통스럽고, 이렇게 얽히고, 슬키고, 재판하고, 뭐, 이런 골치 아픈 이런 것들이 많아. 요이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이세 가지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나중에, 사주도살 때는 재능이요. 그죠 이거는 우리는 운이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인연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거는 운세와. 그러면 답은 지세 가지밖에 없어. 음. 음.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나머지는 기 세부가 태길이 어떻고 이런거는 나중에 카드 갖고 돌리면 돼 핸드폰 운세 이런걸 막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돌리면 돼이거는 연습할 때 우리 차근차근 할 거니까 그래서 종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다 모든 상담을 다할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수리법칙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타로 카드의 수리법칙은 카드를 선택해 갖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 초이스하는 방법이 수리법칙이고 초이스하는 방법이 수리법칙이고 수리사주에서는 수리법칙은 어떻게? 적해지는 운명을 숫자로 풀어나가는 이? 숫자인연법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수리법칙과 숫자인연법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운명은 편해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는 너무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우리 크림카드 카드 소개만 그 동네 상으로 유튜브에 소개만 하게 되면 불이 나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는 이 기초 강좌는 많은 부분을 내가 유튜브에 공개할까 싶다. 이거는 뭐 알아, 알아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실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기서. 하는 거 하고 내가 강의하는 거 하고 좀 달라지면 좀 곤란하니까 그거는 내가 접어놓고 이거 카드 안팔 거니까 소개하는 거 특별하게 뭐 정보가 있는 것은 내가 빼지만 안 그런 거는 이거 공개해놔도 될것같아하는 생각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그 카드 하는 것은 계속 공개를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계속 보고 가면서 내가 상담을 자꾸 있기가 하루 만에 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이 다안 되니까 반복해 가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는 거지 그치 반복해 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강의를 할 시간이 빠진다든가 그럴 때는 이 동영상을 그냥 떼어버려 그거 보고 해라고 그러면서 카드 그 밑에 보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서 내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요세 가지 풀린 대로 우리는 풀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인데 이. 나중에 이 명제 설정할 때 정말로 재미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집중해 갖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두뇌를 정리하는 거,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에요 이것이 필요한거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사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리사주와, 수지사주와 수리 타로카드의 결정적인 차이. 이것을 지금부터 가려겠습니다. 수리사주와 타로카드의 결정적인 차이. 자, 그러면 타로카드는 현재이고, 이거는 태어날 때각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미래가 되는 거지 미래가 그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는 길이 미래에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것이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야 뒤따르는 거. 한쪽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한쪽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는 것다자 이런 성공과 실패를 가기 위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요 우리가 풀어나가는 논리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돼가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할게요. 논리. 논리라는 것은 카드를 어떻게 돌려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논리다 그러면 우리는 OWEH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연역법과 기념법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카드의 그 사람의 심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심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 풀어가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논리에는 숫자의 법칙이 있다 그렇지 숫자의 법칙은 3 4 5 6 7 8 9 라고 했대요 3 4 5 6 7 8 9 그러면 수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적용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하고자 하는 것은 단계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복합적으로 뭘 하는데 뭔가 힘든 경우에 우리 예를 들어 보는 거죠요자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지금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되는거죠아나 지금 장사는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 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단순하게 내 사분이 어떠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논리를 해야 되겠노? 자 나라는 존재는 그죠?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수리법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 나 지금은, 내 지금은 그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현재 현재 힘들다. 현재 힘들다.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몇 번으로? 구로 풀지. 그치? 이건 수입법칙이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신법에서든 숫자가 또 바뀐다고 그랬지. 자 나라는 존재.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이거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힘들다 자그 힘들다가 어떻게 나는 지금 현재 힘들다 힘들다 이거는 뭘까 우리는 7번 7번, 7번. 음, 음, 내가 어렵다 무엇 뭐 때문에 어려운가 이것이다 이런, 이런 주기에 나는 힘들다 이것이 애군 이라는 거다 살이라는 거죠 하살을 심어서 보내지 말아야 돼 말에는 하사를 담지 말고, 그냥 말만 보내는 거예요. 팔랑팔랑한, 이거 어떻게? 이거의 비눗방울, 몽실몽실한. 자, 힘들다. 나는 지금 힘들다. 그 다음에 문제, 우리 답이 뭘까요? 왜? 이렇게잖아. 무엇 뭐 때문에? 자, 나가 힘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장은 우리는 이것이 잘하는 게다 그럼 이 업장은 어떤 영향이 어떤 작용을 할까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작용이라는 거다. 작용 이것은 어떻게 오행 작용이라는 거다. 이것을 넘고 넘어서고 극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다. 그제 그제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쭉 가자. 자, 이것을 난관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다 그제 이것이 팔이라는 것이다. 가지 어.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현재 이런 시기에 지금 현재 시기에 힘들다. 이것으로 힘들다. 이 힘든 것은 업장이다 나는 업장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한 거야? 이것이 애군 이라는 거다 그애군을 막을라 하면 어떻게 이 길로 가든지 이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 가지고 무엇을 이용해야 되나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어떻게 추출할까 카드를 어떻게 추출할까 개수라는 거다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 했다 그지 아까 지금 그지 아까 필요 없다 했다 그지 나라는 존재도 있으니까 그 6번 카드는 돌 필요가 없는 거야 나중에 나와 관련된 귀신이 뭐냐 이렇게 할때 푸는 거다 <웃음>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카드를 만드는 거야 자 1번부터 9번까지 이거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거야 이 구분 카드는 어떤 카드 네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카드가 필요하겠나 1번에서 9번까지 9장 카드는 9장 장수라는 거다 9장 카드를 선택하는데 네가지 유형이 종류 있잖아 이 어떤 종류의 유형을 쓰면 좋겠나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 카드를 쓰는 거야 자, 인간카드 1번부터 9번까지를 쓰는 거야. 인간카드 1번부터 9번까지를 쓰는 거야. 알았죠? 내가 가고 있으니까. 인간카드 1번에서 9번카드가 그림 따로 있어요? 다녀있지. 그니까 1번부터 9번카드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인데, 이 힘들다. 나는 지금 힘들다. 뭐가 힘들다. 근데 뭐가 잘안 된다. 네. 이 카드는, 여기 힘들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선택하면 좋겠어요? 7번이, 그7순역 카드인가? 7까지 카드. 어떤 카드 힘들다? 힘들다 하면 7번 카드 되고 8번 카드 되고아 어, 아니지. 힘들다는 7번 1번에서 음. 영혼의 카드, 1에서영원의 카드. 영원의 카드 1번부터 7번 카드를 쓰는 거 칠선녀 카드는 우리 다음에 쓰는 그거고칠선녀는 전부 다 섞여져 있어요. 영혼 카드 두 장, 기신 카드 두 장, 인간 카드 두 장, 인증 카드 두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카드를 써요? 아, 7번. 1번 더, 7번까지. 음. 자, 그다음에, 이게 힘든 것은 네 업장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 업장이라고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갖고 쓰겠노? 업장카드 네 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천지카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업장카드는 대왕카드, 아직 안 그린 거, 마지막 대왕카드. 어, 대왕카드는 이 늑장으로 쓰는 거야. 늑장으로 쓰는 카드가 우리는 어떻게? 영혼, 영혼대왕, 인간대왕, 귀신대왕, 인연대왕, 이네 명이 있지. 그 천명대왕, 천인대왕, 천복대왕, 천덕대왕이라는 게이네개의 이 카드를 쓰는 거야. 이 스들은 혼합된 카드야. 그 다음에 이 작용을 한다.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런 거다. 이 작용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애매모호한 이 작용들을 푸는 거야. 이?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귀신 카드로서 푸는 거야. 오, 귀신 카드까지. 응, 음, 귀신 카드를 쓰는 거야 귀신 카드를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그린 카드로 쓴다. 다섯 개의 그린 카드. 그래서 인지천, 기천지인 카드를 쓴다. 그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선녀 두 명, 대왕 두 명, 그 응. 옥강산제 한 명. 그걸 다섯 개가됐 이런 걸 구별해 가지고요. 딴님이 그 그리냈다 이 말이네요. 다고뜻그 그리 달라 했기 때문에 그리는 거죠. 예, 대단하다. 실성이. 대단하서. 그천벽이 따라 어느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알겠나. 음, 맞아요. 천부경 육의 비밀 따라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겠나. 이게 농땡이를 치도 저런 막 책기고 이래도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떤 길을 가야 내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거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팔가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 이거 그 카드 잖아 응. 극복해. 아, 극복은 나중에 하고. 이 길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팔가문, 팔가문을 쓸 것인가? 우리는 칠선녀를 쓸 것인가 이거다. 아프면 어떻게? 해? 약을 먹어야 될것이요갈 길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팔관문을, 응, 팔관문을 선택하는 거야. 그, 여덟 장 카드를 쓰는 거야. 이 여덟 장 카드를 쓰고, 나중에,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느냐? 이거다. 응.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3번 카드를, 3개 카드를 쓰는 거야. 3개 카드. 응. 긴 카드? 세 가지 카드. 세 가지 카드. 첫째 이게 3번이니까, 이거는 석장 카드만 쓰는 거예요 석장 카드는 무슨 카드 갖고 쓸게? 이거는 누가 도와줄 것인가, 누가? 네, 이것이야. 그 2인 카드니까, 어떻게? 인형 카드를 쓰는 거야, 인형 카드. 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한 세트 상담할 때는 이렇게 쫙 푸는 거예요 복잡한 거. 그, 저, 한 세트가 5 6장이런이 말씀이에요? 아니지. 여기서는 그 56장 속에서, 요렇게, 요렇게 일반적인 상담은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다른 거할 때는 또 다른 카드가 다르지. 핸드폰 번호 만들 때라든지, 행운의 색을 찬다든지, 태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카드 종류가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다. 예? 그림도. 예?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어떤 종류였있었요지 요거. 천지니까, 어떻게? 천, 지, 인. 천지. 어, 천지 세개 있잖아. 응. 그 인지천. 인지천, 그세 카드. 그렇게 그러니까 그린 카드 세 개. 인지천. 어, 이거는, 요, 기 10번 카드. 이것이 11번 카드. 이것이 12번 카드다. 그러면 요, 요, 것이 어떻게? 여기 칠선녀. 이거는 팔관문 음. 대왕 이것이 우리는 대왕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음. 아 이건 팔관문 이건 칠선녀 <웃음> 두 개고 이건 대왕 팔관문이고여기고 그렇게 인지층 카드 이거는 인지층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인형 카드에 인지층 카드를 쓰는 거. 음. 아, 지는 원장 뭐라고요? 아 지는 저기는 그 칠선녀 맞다. 두 개가 두 줄이 칠선녀이기 때문에 칠선녀다. 음. 음. 오년 그래 칠번이 많이 힘든다고가 손님이 그런다. 음. 그럼 영원 카드를 그 이제 보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힘들다. 어. 어떻게 힘들까 이거다. 어. 어떤 일로 힘들까. 그래서 그 영원 카드를. 아. 음. 그 카드의 힘, 그 사람이 뽑은 막그 힘든 종류가 나오네요. 다 나오지. 그거 못 찾으면 우리 답해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당신은 그 카드로 뽑는 데에서 우리가 응. 이런 문제로 당신은 그렇게 이런 문제가 걸려있다. 아, 이런 때. 문제가 걸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논리에 숫자를 쓰는 기초적인 논리고 우리는 상당하러 오는 그분야마다 카드가 펼쳐지는 개수가 다르다는 거다 뭐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만 쉬다가 숫자 인념법에 숫자 연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